원어비어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입니다 우후. 네 저희 아스트로가 제9회 테아시아 탑텐 어워즈에서 멕시코 1위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우후. 네이 상은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이 저희 아스트로를 위해서 열심히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또 받은 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로아 여러분들의 투표로 받은 상이라 굉장히 의미가 깊고 뜻깊고 아주 감사한 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지역에서는 저희 아스트로가 5회부터 9회까지 연속으로 탑10어즈에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. 네 멕시코 아루아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운 사랑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모습과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스트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라시오.